스 골프 이경문 프로입니다. 다운 스윙 시작 시 탑에서 힘을 쓰지 않고 임팩트 구간까지 가볍게 들어오면서 임팩트 시 힘을 쓰려고 한다면은 임팩트 구간에 최대한의 가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발로스로의 비정상적으로 길게 되면서 몸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스윙이 나오게 됩니다. 다운 스윙 시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은 백스윙 탑에서부터 공까지 이루어지는 직선의 구간에 힘을 써주신다라면은. 임팩트 순간 최대한의 가속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 비거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당연히 페이스 앵글 컨트롤과 팔로스루도 같이 잡히게 되겠죠 방금 두 개의 스윙에서 보신 것처럼 힘은 백스윙 탑에서 공까지 이 짧은 다운스윙 구간에 강하게 힘을 써주셔야 공까지 100%의 힘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